리페토리얼은 음. 여기 2, 2가 되잖아요. 2. 리페토리얼이 아, 되고 2 곱하기 1, 5, 네. 4, 3, 2, 1 해서 여기 2, 2 없어지고요. 네. 얘 3개만 남아가지고 네. 2 60이 되거든요. 아, 아 원래 이거 5p3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잖아요 아까. 네아 그래서 이, 근데 이렇게 어쨌든 요게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군요. 아, 사실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. 아. 오 대박 짱인 것 같아요. 네. 이웃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네. 은경이랑 다운이랑 이렇게 해서 은경, 네. 다운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. 이웃한다 그랬으니까. 아. 그리고 네. 나머지 친구 뭐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있겠고 아 그래서 이네 개를 네, 네 명으로 보는 거죠. 음 원래 다이 됐는데 이웃한다 그랬으니까. 네. 그래서 4팩토리얼 에다가 공격 네. 이랑 다운이가 위치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. 그래서 이 팩토리얼 해서 음. 나오는 거예요 아 어, 선생님 여기 풀이 보니까 4피사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순열벼수스가 피로 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?